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오늘은 쌀쌀한 요즘에 입기 좋은 6종의 가을 아우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키장녀분들도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짧은 기장의 아우터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는 스타일쉐어 어플로 한번 쇼핑을 해봤는데 스타일쉐어에서 제가 이번에 고른 6종의 아우터에 적용을 할수 있는 초특가 쿠폰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스페셜 쿠폰을 함께 준비를 해주셨어요. 스페셜 쿠폰 같은 경우에는 해외 브랜드 몇 개를 제외한 모든 전제품에 적용을 할수 있는 쿠폰이기 때문에 바로 스페셜 쿠폰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영상 하단에도 함께 기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아우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자켓은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입고 다니고 있는 썸데이프의 니즈 울 헤링본 자켓 블랙 컬러예요. 제가 헤링본 패턴의 아우터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꼭 구매를 해보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컬러랑 너무 상극이어서 블랙 컬러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싱글 자켓 디자인에 세미 오고핏으로 나왔기 때문에 미니멀 룩으로도 코디하기가 정말 좋고 원단 느낌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정말 정말 부드럽게 나와서 데일리로도 손이 되게 많이 가는 옷이더라고요. 어깨 에 있는 패드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상체 핏감을 되게 딱 예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요즘 같은 약간 쌀쌀한 가을에는 가벼운 이너랑 매치하기도 괜찮고요. 조금 더 쌀쌀해지는 겨울에는 도톰한 이너랑 매치를 해도 이 자켓이 약간 여유 있는 세미 오버핏이기 때문에 부해 보이지 않고 되게 예쁘게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트위의 소프트 울 자켓 그레이 컬러예요. 굉장히 라이트한 가벼운 그레이 컬러감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제품인데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도톰한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쌀쌀해지는 계절에 훨씬 더 입기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얼죽코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되게 자주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세미 오버핏이기 때문에 도톰한 이너랑 매치를 해도 부해 보이지가 않고요.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투 버튼 디자인으로 나와 되게 캐주얼하게 스타일링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트임이 있기 때문에 단추를 전체적으로 잠궈도 핏이 되게 예쁘게 살더라고요. 저는 미니 기장의 스커트랑 매치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롱한 스커트랑도 굉장히 코디가 잘 맞을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스키니 팬츠랑도 코디가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스케 k 1 0 1 쇼핑몰의 노카라 자켓 그레이 컬러예요. 제가 정말 정말 찾았던 디자인의 자켓이기 때문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아쉬운 거는 단추 이실 마무리가 좀 부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추가 한번 떨어졌고 그래서 다시 제가 꾸미기도 했고요. 두 번째 단추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하셔서 받아보신다면 단추 부분에 한번더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켓은 도톰한 포멀 핏이기 때문에 약간 모던하면서도 살짝 세련된 세미 정장의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가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미니멀하게 코디하기도 딱 좋더라고요. 제가 이 자켓 디자인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카라가 없는 노카라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켓은요. 콜라티랑 코디를 했을 때 정말 정말 그 분위기도 예쁘고 전체적으로 약간 여기 목에 있는 핏감이 되게 예쁘게 매치가 되거든요. 얘도 이렇게 어깨에 패드가 있는데 있는 듯 없는 듯 하기 때문에 상체 핏감을 되게 예쁘게 잡아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파오의 셔츠형 인조 레더 자켓 크림 컬러 S 사이즈예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는 레더 자켓들은 다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살짝 따뜻한 화사한 컬러감의 자켓을 정말 많이 찾고 있었는데 요 캐주얼한 디자인이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뭔가 카라 부분이 되게 캐주얼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단추가 잠기는 것도 뭔가 캐주얼 코디, 딱 미니멀 코디에도 좀잘어울린 느낌이었고요. 이렇게 벨트랑 같이 매치할 수는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벨트 없이 코디하는 게이 자켓의 좀 귀여운 맛을 좀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레더 자켓 특성상 두께감이 좀 얇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 자켓 또한 좀 세미 오버핏이라서 여유있는 핏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두께감 있는 이너랑 매치를 하면 지금보다 더 쌀쌀해지는 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컬러감이 너무너무 예뻐서 되게 입었을 때 분위기 있다고 친구들이 엄청 많이 칭찬을 해줬던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트위의 풀먼트 체크 자켓 블랙 컬러예요. 이 자켓 같은 경우는 세미 오버핏이긴 한데 기장감이 엉덩이를 정말 정말 여유있고 넉넉하게 잡아주는 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옷도 벨트가 같이 내장되어 있긴 한데 저는 그냥 벨트 없이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원단 느낌 이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안감도 따뜻해서 초겨울까지 입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자켓은 체크 패턴이 굉장히 세련된 데또 소매에 있는 단추 디테일이 되게 예뻐서 소매를 살짝 접어서 코디를 해도 되게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미니 기장의 스커트랑 매치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스키니한 팬츠랑 같이 매치했을 때가 제일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커먼 유니크의 썸 레글런 더블 코트 차콜 컬러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터들이 거의 다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차콜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어, 보통 코트를 고를 때울 함량이 높은 제품들을 선택을 하긴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울 함량이 낮으면서도 굉장히 생각보다 엄청 부드러워서 받아봤을 때 되게 놀랐던 제품이에요. 특히 이 자켓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이 되게 시원하게 빠져있죠. 그래서 폴라티라든지 니트랑 매치를 했을 때도 되게 넥라인이 예쁘게 또 코디가 되고요. 넥라인만 봤을 때는 뭔가 싱글 버튼이것 같은데 더블 버튼 디자인이기 때문에 또 은근 캐주얼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총장은 102cm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키장녀분들도 크게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약간 롱한 기장감의 코트예요. 전체적으로 누비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입기가 정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이렇게 트임이 있기 때문에 어, 단추를 저처럼 모두 다 잠그고 입었을 때도 핏이 되게 예쁘게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가을에서부터 초겨울까지 입기 좋은 여섯 종의 아우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평소 숏한 기장의 아우터라든지 또는 저처럼 키작녀라 좀 롱한 기장감의 아우터가 좀 부담스러웠던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골랐던 아우터에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쉐어 쿠폰 및 저의 구독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페셜 쿠폰의 경우에는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도 자세하게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즐거운 쇼핑에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가 났어서 되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오랜만에 영상도 기다려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